삼성 테크인 어떤 일 하세요? 나의 이상형은 여느 꼬마가 그렇듯 결혼안했코야아빠랑 에코야 로 시작해서 10살 가라, 피카츄! 니까? 이게 어제 술을 마셨네 포켓몬 마스터 결혼할래 17살 야구선수랑 결혼해야지 <웃음> 그리고 지금 회사원이다 1화 삼성테크인 견학가다 어? 한교역에서 서쪽 출구로 나와서 버스 타고 H스퀘어로 오세요 어 왼쪽 출구? 서판교? 서쪽 출구가 어디지? 서쪽이 왼쪽으로 가라는 건가요? 아니면 서판교로 가라는 건가요? 그건 퀴즈란다. 결국 택시를 타게 되었다. H스케어로 가주세요. 다 왔습니다. 응? 벌써요? 네, 저희가 삼성 테크니이에요 저도 왜 다시 나죠? 했 네, 네, 씨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삼성테크 m 판교 RD 센터 오 t e r Oh, 저, 저, 저, 저, 잘 찾아오셨네요. 저는 삼성테크인 커뮤니케이션그룹 에스타원입니다 아, 바, 반갑습니다. 들어가시죠. 왠? 대접, 오, 멋있다. 들어가시려면 방문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? 주민등록증이 왜 필요해요? 군대도 아닌데 헐 아니 애초에 어른이 왜 주민등록증을 안 들고 다녀요? 주민등록증은 술 먹을 때만 필요한 거아니까요 이제 미지고사도안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들고 다녀요 어른답게 네 여기에 방문증 찍고 들어오세요 아네 우와 회사 안에 개철구가 있구나 여기가 삼성 R&D 센터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 다들 이쁘시다 <웃음>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? 아네네 네. 사내수당의 메뉴가 네가지나 이게 다무료예요어 거기다! 맛있어! 이것이 샘숭 스타일! 일할 맛 난다! 이제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삼성테크인은 어떤 회사인가요? 저희, 저희 삼성테크인은, 삼성테크인은 시큐리티, 영상처리, 정밀제어, <목소리> 가스터빈 엔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바탕으로 세이프티 앤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기업이에요. 어어 어, 그러니까 석유, 태양광, 가스 같은 그런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가요? 아닌데요. 그 에너지 말고 에너지 장비 만드는데. 아니 에너지면 에너지 거지 그 에너지는 대체 뭐지? 아직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아니 에너지 장비 또 뭐야? 삼성 테크인이 뭐하는 회사냐 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주포 CCTV 칠만 원트로 뿌리고 다니는 삼성의 감초 혁신적인 회사 난 과장 난 대나리 세계를 누비는 우리 테크인어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영권이다. 테크인에서는 보안용 CCTV, 산업용 에너지 장비, 방산산업, SMT 사업 등 세이프티 앤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. 우와 그렇게나 많이 하나요? 별거 다 하네요. 별거아니요 너무 많아서 좀 감이 안잡히시죠?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볼 거니까요